지금은 워어요 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 메뉴가 와플집에서 와플 구워봤어요. 생기름은 엄청 열심히 기계없이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맛있게 초콜릿이랑 생크림 올라가지고 맛있게 만들어서 먹어볼게요. 여기는 지금 스니커트 드위크스 킹도 올렸어요. 이거는 보이러스여 <놀놀놀놀놀> 이제 끝났 c e l a n 조셔봤어요이안 <목소리나> <목소리나> 못먹었어요. 왜그냐면 30분 전에 오징어 볶음 오징어 볶음 먹어가지고 두개밥 먹어가지고 지금 배불러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